아 납득이 안가잖아요 납득이 내가뭘 잘못했다고 노란 딱지를 주시는 거예요 유튜브님 이건 아니지 부채살 짜파구리를 해먹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? 아니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? 도대체 제가 뭘 잘못을 했길래 이 노란 딱지를 붙이나고요 그래 보자 왜이 수익 창출이 제한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 동영상은 대부분의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는 콘텐츠로 식별되어 광고가 제한되거나 배제됩니다 왜요? 왜? 네? 왜 그런 게 어딨어요? 내가 뭘 완전히 재생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며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 수익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큰번 아, 어쨌든 제가 한 거는 국채철 짜파구리 해가지고 먹은 거 밖에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한번 무리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영상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터전입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얼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어, 이게 되게 씻고 나가지고 그 당근 오일을 발랐거든요 당근을 바르면 얼굴이 굉장히 이제 유분기가 많아져가지고 좀 되게 얼굴이 떡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얼굴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? 채끝살이 없어서 무채 짜파구리를 먹어보도록 다습니다 아, 설마 이 채끝 짜파구리를 먹었어야 되는데 부채살을 이용해서 그런가? 아 오리지널은 채끝살인데 어디 부채살을 갖다 붙이냐 뭐 이런 건가요? <웃음> 소, 소리가 너무 좀 그런가? 그것도 저 ASMR되고 <웃음> 할수 없잖아요 짜파구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반숙 노른자를 제대로 안 터뜨려서 그런가?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약간 인정합니다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아이 ASMR을 한다 해놓고 중간에 중간에 해버려서 그런가요? 아 이거는 저는 거짓말을 했다 썸네일은 ASMR 해놓고 그 1분 3초 만에 때려 쳤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겁니까? 여러분들 배고프실까봐 최대한 12시에 맞춰서 내 영상을 올렸거든요 기만행위다 시청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배가 고플까봐 최대한 12시에 맞춰서 올렸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넌 기만자다 아, 농담도 뭐네요 농담도 진짜 혹시 농심 혹은 여기 어디 하이트실로 메일 주세요 농심 혹은 하이트 진로 이 테라? 아니 이 세상에 먹방 영상이 얼마나 많은데 농심을 얘기하고 하이트 진로 얘기했다고 그럽니까? 에? 진짜 그런가? 약간 그게 제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제가 좀든 생각인데 사실 테라는 솔직히 말해서 구세를 맞추려고 산 거였어요 근데 약간 이 포커스가 이 짜파구리 보다는 테라로 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아 테라 먹는 게 뭐가 어때서? 이게 정말 찐입니다 영탁 노래에 이 찬원 화이팅이라고 해서 그런가요? 근데 저 영탁도 좋긴 한데 찬원아 찬원아 꼭진 대자 화이팅 그럼 <웃음> 오늘도 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 드리고요 전 당연히... 마무리 이 화법이 완전 그... 데크레센도 화법이어서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겁니까?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인정할게요 11시 45분에 올린 건제 잘못입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배고프시라고 <웃음> 죄송합니다 한 11시쯤에 영상을 다 만들었었는데 괜히 좀 늦게 올리고 싶더라고요 오늘 네, 제가 다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잘못한게 없어요 댓글 한번 봅시다 아이 시간에 너무 하시네 이건 약간 잘못한 것 같아요 바디프로필 찍으셔야죠 뭘 먹는 겁니까? 아 바디프로필 찍어야 되는데 이런걸 난 먹고 앉아있다 너는 수익을 창출할 자격이 없다 그런건가? 사장님이 시간에 1억 있나요? 형 정말 이 시간에 이런거 휴물 올리러 갑니다 <웃음> 그래 물 올리면 되지 뭐가 어때서 이 시간에 짜파구리 ASMR이라니 으악 타자님 노란 딱지예요좀 잘못한 것 같긴 해요 그건 한 젓가락 양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? 내가 너무 작게 먹었구나 <웃음> 수도 있겠다. 머리가 옷 스타일 너무 치명적이다 형 노딱 받을만해 그래? 그럼 내 영상 모든 영상이 다 노딱을 받아 네, 죄송합니다 치하신것 같은데요? 니치했나이 네, 와이 랑을 했나 아우 몰라 몰라 몰라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노란 딱지를 받아봅니다 뭐 사실 그냥 그게 뭐의미를 를 드진 않아요 기가뭐 이걸 엄청 막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돈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노란딱지를 처음 받았다 보니까 저도 좀 의아한 거죠 아 도대체 왜호가이걸 이게 계속 있어서 그랬나? 하이티실로 아참왜 이게 또 노란딱지 받을래 어쨌든 아,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처음으로 노란딱지 한번 받아봤는데요 괜찮습니다 뭐 일단 뭐 검토 요청을 보내놨고 보고 뭐 그래도 노란딱지를 안 떼주겠다 하면 뭐 말고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저는 그냥 이 경험이 되게 신기해서 근 영상을 한번 찍어본 음. 뿐입니다. 뭐 전혀 짜증이나거나 뭐그런진 않아요. 어쨌든 여러분 뭐별 일이 다 생깁니다. 뭐 이게 뭐 인생 아니겠습니까? 뭐 사실 이 영상도 노란딱지 받을까 좀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판사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.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.